아 잠깐만 가봅시다가봅시다그죠 네, 어, 네, 지금 몇킬 했죠? 구스 누가반님이 걸어주신 미션 이번 판에 다 깨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판에 다깨 보자 바로 서브한 다음에 벤트를 탑니다 기계공은 이때 벤트못 타거든요 바로 엔진 터트릴게요 기계공은 이때 못 터트려요 벤트를 못 타요 우리가 벤트가 빠르기 때문에 엔진은 이쪽인데? 왜 전개 안 하시지? 카스님 홍내 게인가 전개 안 하시는데? 아 이거 빨리 딱 했어야 되는데 뭔지 알지? 딱 숨어있다가 바로 전기싸움 하고 바로 전기싸움 키면서 도망갔으면 됐는데 네 일단 시체는, 시체는 농장 있고 네. 카스님 썰고 내려오셨어요 저 아니요 저 아니요 저 내려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? 리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농장에 대놓고 시체가 있었어요 저 내려올 땐 시체가 없었어요 그냥 혹시 제받으셨나요아 음. 잠깐만 얘기를 좀더 들어보자. 아, 아니, 지금 네, 제 직업 깔게요. 삼삼정이에요. 카스님은 음. 뭐예요? 카스님이썰고 음. 내려왔길래, 네, 제가 했는데 악마가 옆에 떴어요. 제가요? 아니 저는 썰고 내려, 아니신데, 어, 이거 일단 어, 거짓말하시는 거그 같으신데요? 저지도 얘기하고 있는데, 네, 엔진 쪽 사보고 났잖아요, 근데. 제가 내려갔는데 링키님이 어? 서보다 더블 하면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링키님 좀 의심스러워요 걸어주신 미션중에 오리 7킬 이번판에 하면 되잖아 음, 7킬하면 되잖아 그쵸 죠이러분은 <목소리> 카스님이 전기 싸버 해주시면 돼 음. <목소리> 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감사 저도.. 아.. 어 잠깐만.. 나 뭐한 거지? 된장 있나 본데? 라고 여겼다 너는.. 맞습니다.. 다 버렸습니다! <웃음> 저 보디가든데 하루님이없으셨어요저 혼자 사시면 돼요 파이팅! 내가 <웃음>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신가요? 뭐야 저거 누구. 누구예요? 아마.. 아마 잠자리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? 잠자리요 <웃음> 저요? 이거 그럼 변장인데? 변장이에요 나 이거 도님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함교 쪽에서 이거 나 근데 이번 첫 라운드 때 만났던 사람들이 민키님밖에 없어서 민키님 변장인데 그러면? 아 곤도를 올해로 착각한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민키님 저번에 매어 변장 이래그 어떻게 총았어 안... 아니... 변장술사인데 팀원한테 맞았나?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졌는데 게임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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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무서워. 이쪽 이쪽 둘다 둘 오리죠? 이쪽 와보세요. <웃음> 둘다 오리 아니야? 아유 뭐 왜요? 왜요? 와보세요. 이쿠님. 이쿠님. 이님 암펠짱 거기 있다면 내가 아는 캐브가 있거든요? 이쪽 와보세요. 님들 그 네, 빠지면... 이쪽 와보세요. 가까이 와서 얘기해주세요. 잘안 네. 들려요. <웃음> <웃음> 몇개 드셨어요? 몇개 먹었어요? 이제 두개 먹었어. 그거 두개야 그치? 아무도 먹어 여기 있다가 cctv 롤러스한 잡자 그러면. 아 cctv 미션을 안 하는구만 이 사람들. 음... 아 저쪽에 시체 있는데? 있다고? 사보는데 송골 면드 그러면은? 아, 아까부있어요아 아, 네. 사람들 많은데 썰다마다 바로 먹을 수 있어요? 안 썰려면 바로 먹죠. 아해보보자 사람들 많은데 대놓고 썰 테니까 키, 그 그냥 먹는 거 방클하고 있다먹을 그러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지. 대놓고 그냥 썰게. 사람들 많서아먹겠네 어, 이거 이거 생략품고확실 있었어요. 혹시 돈님 어디 계세요? 저요 지금 미션 중인데요. 어디서요? 그 어디지? 그물 틀어지는데 그거 닦는 거요. 본인만 못 봤는데? 생일공원 연구실에서 썰고 넘어가셨네. 그거 제가요? 저는 <웃음> 넘어간 적이 없는데요. 저 전기실에 있었고 농장에 빛나이집 포니님 있었고 생방송 연구실에 싸붙어져서 4명 같이 이동했는데 이쿠님 위키님이 같이 승강장으로 내려오셨고 벌벌님은 못봐 아, 별님 이츠님이랑 이 있었어요 돈님 소골배요? 아니요 두 명끼리 짜고 치는, 짜고 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<웃음> 어? 아이가또왜파드사야 <웃음> 아, 중립이 있나 보다 중립? 중립이 있나 보지 중립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 중립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? 중립은 그렇게 해야지! 중립을 해야지! 아 무서워... 잠깐만... 안돼! 안돼! 제발! 5, 4초! 3초! 초! 1초! 야! 오케이. 왜? 아, 불 꺼졌길래? 무서워서 쳤습니다. 중립... 중립이 많이 살아있나 본데? 어차피 들킨 거 저는 골매입니다. 혹시 또 다른 중립 있나요? 인원수 체크하면 되나? 저 비둘기요. <웃음> 어 잠깐만.. 벤둘기없하셔서 <웃음> 아까 남자목소리 한번더 들렸네. 그거 줘요. 벤드라고 <웃음> <웃음> 부는 소리.. <웃음> 맛있게 먹었었잖아? <웃음> <웃음> 어? <아이고야. 웃음> 와. 그래도 웃을 때 갔다! 그래도 웃을 때 갔어! 호상이야! <웃음> 웃을 때 갔어! 웃을 때! 호상이야! 호상! 오상. 웃을때 갔어 웃을때 누구덩 배신해야 재밌어 송골매가 살아있는거야 송골매가 뭐지? <웃음> 아이 고 누구야 <웃음> 좋은색이었어 좋은색 <웃음> 아니 웃기긴 하다 아이 호상이야 호상 호상이야. <웃음> 대수리의 끝은 대수리의 끝은 날잖아 도님 저 이거 송골매 있을거 같으니까 같이 다니자 조명.. 조명 끄고 더블 키. 네. 내 도님 죽더라도 내가 쓸게 조명 끄고 그러면 꺼주시면은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면 끄고 끄고 하자. 없네요. 돌아다니는 사람 소굴매요. 캐고인가? 캐고야? 아 캐고구나. 네, 캐고네요. 손님 <웃음> 좀 달아. 거의, 거의 둘밖에 안 달았네 내가 잘해야 돼 이거는 근데 눈치 싸움 잘해야 돼 어, 아니야 이거 손골매 잘못 썰었다가 질수 있어가지고 어? 이팀이 붙어다야겠다 붙어 있어야지 왜요? 꽉 잡고 있어야지 떨리려고요 에코님 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? 뭔데요? 아, 보안관? 모르죠? 아, 잠깐만 모르는데? 모르는데?